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, running tired and broken a n s c a l e y r y y o u n n t o u n g y o u n n o 뭐 700경기까지 제가 나갈 수 있게 뭐 여러 감독님들과 어 코칭 스텝에서 믿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몸관리를안 어 아프고 잘 던질 수 있게 도와준 또 트레이닝 파트도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어뭐 전력 분석팀들도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데뷔 첫 경기가 제가 너무 어 임팩트가 세서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고 어, 제가 데뷔전 초구에 3런 홈런을 맞았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. 어, 당연히 기억나죠. 당연히 기억나고 어, 승리 투수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이또 삼성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던지는 경기여서 너무 긴장됐고 설레었고 네, 또 그런 마음이 생각나다 아무래도 데뷔전 첫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뭐. 내 경기, 700경기 다 기억에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돌리고 싶은 경기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어 지금 뭐 앞으로 뭐 세우고 싶은 목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일단은 지금처럼 컨디션 잘 유지하고 부상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어 팀의 보탬이 되는 예, 투수. 그리고 또더 많은 경기를 나갈 수 있는 투수가 되려고 하는 게뭐제 마지막 목표인것 같아요. 어,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어, 정말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어, 성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,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제가 앞으로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,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이 진짜 한 분이 계시더라도 어, 저는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던져 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